이번에는 힙 스트레치 같이 해보실 거예요. 이것은 조금 골반 앞면을 조금 더 릴리즈 어, 해주시고 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는 힙업또 같이 운동이 되실 거예요. 자, 등 대고 누우셔서 브리칭 먼저 해보실 건데요. 옆으로 돌아서 누우시는 거 자, 누운 상태에서 여러이들 브리치는 많이 아실 거예요. 팔 차려 상태 그대로 골반을 바닥과 천장과 판판한 상태로 처음 시작을 하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하나하나씩 하나 올라가시는 거예요. 쭉 천장 쪽으로 길게 브리징할 때 실수하는 게 많이 보여지는 게 이렇게 허리를 미시는 거 또는 잘하셨는데 목으로 중심이 넘어가시는 거. 이두 가지는 절대 하시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판판한 팔꿈처럼 엉덩이 밑에가 힘이 더 들어가는 거지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부터 차곡차곡 계단 내려오듯이 하나하나씩 내려오시는 거예요. 꼬리뼈까지 내려간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골이긴 하겠지만 은 느낌은 꼬리뼈라고 생각을 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부터 하나하나씩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서 요 골반 앞에 팬티라인이라고 하죠. 요 앞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게 얘를 쭉 하고 앞을 늘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니다 활주로처럼 그래서 무릎부터 골반 앞에 뭐 가슴, 흉골이 있는 데까지가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 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자 엉덩이 밑에 힘이 들어가고요. 내쉬면서 하나하나씩 가슴부터 내려오세요.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얘기하듯이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브리징을 하시는 거고 자그 다음에 브리징 상태에서 마칭을 하시는 건데요. 바닥에서 하는 마칭은 아실 거예요. 골반을 움직이지 않고 고관절을 움직이시는 것. 이것을 브릿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마칭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만 움직여요? 골반, 소켓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브릿지 하셨던 브릿지 그대로 올라가시고 뭐 길게 여기 열어주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요 고관절만 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릎을. 앤드 그래서 고관절 소켓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밑에 지지하는 다리 발바닥 꽉 눌러주시는 거 엉덩이 밑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려올 때도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지지하는 다리에 햄스트링이 더 일을 많이 하시는 게 느껴지신다면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자 다시 내쉬면서 흐쭉 지지하는 다리 꽉 발바닥 눌러주시고 엉덩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반대 다리 고관절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 다리 더 힘있게 둘내로 내려올 때도 하나 하나씩 가슴부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하는 게부딪힌 상태로 마칭을 하시는 거고 자 이제는 이 손거를 맨 처음에부터 다리 한 다리를 들어요 들고 싱글 랙으로 브리징을 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힘이 들어지겠죠? 앤 내쉬면서 하나하나씩 요렇게앤 내려오는 거 잘하시는 분들은 이 다리를 더 길게 뻗으셔도 돼요. 앤쭉 허리 밀지 말고 엉덩이 밑에 앤가운 이렇게 싱글 랙 브리징도 하실 거고요. 반대 다리도 그대로 한 다리 들어 놓은 상태 이 다리 일을 할게요. 앤후 앞이 열리게, o 다운, 한쪽 골반이 누워지지 않게, 양쪽 골반의 높이는 동일하게끔, 앤 후, 뒤틀리지 않게 유의하시면서, 앤 다운, 싱글 렉, 브리징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은 뒤꿈치를 든 상태로 브리징을 하실 거예요. 뒤꿈치를 드는 때는 약간 다리를 더 엉덩이, 시퍸 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뒷꿈치를 들고 발볼을 꽉 눌러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거쭉 훨씬 더 힘이 들어갈 거예요. 앞을 열어주는 게 똑같고요. 앤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쭈르르르내 몸이 더 길어지게 다시 앤흐 힐업 브리징을 하신 다음에는요. 힐업 브리징 플러스 클램. 많이 앉쪽고 관절 오픈 클로즈 하시는 거.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힐업 상태로 브리징 올라가세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이 오픈. 엉덩이 더 느낌이 올 거예요. 둘. 움직일 때, 무릎이 움직일 때 골반의 높이가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클로즈. 오픈. 엔, 클로즈, 오픈, 엔, 클로즈, 오픈, 엔, 클로즈. 가슴부터 내려오는 거 동일하시고 훨씬 더햄 스트링의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히업뿌리증까지 갔어요. 클램까지도 갔고 그 다음에 회원님들 많이 하시는 사자 스트레칭 하실 건데요.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하실 거예요. 한 다리를 사자, 우리 발목 주의하시는 거 이렇게 안짱 발목 되지 않도록 사자 한 상태에서 자두 손을 무릎 뒤나 앞을 잡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지그시 호흡과 함께 당겨오시는 건데 자 많이 보는 게 회원님들이 요렇게 해버리세요. 응. 이렇게 해버리세요. 이렇게 하시면 은 정작 우리가 운동했던 햄스트링이 스트레칭이 되는 게 아니라 요축 위, 허리 뒤가 뭐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면 은 괜찮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요 햄스트링과 이 반대쪽 햄스트링도 스트레칭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골반이 많이 돌아가버리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유지해주시고 다리만 지그시 호흡과 함께 당겨주시는 거예요. 밀리즈에 뒀다가 반대쪽도 살짝 스트레칭해서 당겨오실 건데 휙 따라가지 않게 무겁게 내려놓고 내가 팔로 다리를 살짝 당겨주시는 호흡 깊게 하시는 게 아주 좋은 시너지를 되시니까 참지 마시고 호흡을 깊게 힘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호흡을 통해서 하시는 거 이렇게 누워서 하는 석자 스트레치까지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셔서 힙 앞에와 골반을 또 햄스트링까지 같이 운동을 해보실게요. 자, 한숨. 후 심플 브리징 들어가실게요. 네번 내쉬면서 올라가고요. 내쉬고, 다운, 후, 쭉, 목 길게 하세요. 다시, 후, 쭉, 올라가고, 사선으로 허벅지 길게요. 다운, 후, 쭉, 가슴부터 부드럽게. 두번 더, 후, 쭉, and 다운, 후, 쭉,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쭉, 턱 부드럽게, 다운, 후, 쭉, 좋아요. 잠깐 있다가, 이제 브리징 올라간 상태로 마칭 하실 거예요. 브리징, 후, 올라가서, 스테이, 오른다리부터 90도, 하나, 엔 내리고, 둘, 엔 둘, 셋, 엔 둘, 넷, 앤, 두,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열, 앤, 좋아요. 가슴부터 쭈루루루루, 굴,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오른다리 90도로 밴드로 든 상태로 심플, 브리칭네번 그대로 쭉엔 다운. 엔둘엔 다운 두번 더. 엔 셋. 엔둘네 번째 올라가서 홀드. 쭉 그대로. 오른 다리 위로 펴서 그대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구부렸다가 내려놓고 그대로 다운. 반대 다리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왼다리 밴드. 그대로 브리징 업, 앤 다운, 앤 둘, 앤 다운, 앤 셋, 앤 다운, 마지막, 앤 넷, 거기서 홀드. 왼다리 피고, 앤 둘, 후 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밴드 내려놓고 가슴부터 주르르르후자 후. 이제 힐업 브릿지 하실 거예요 다리를 조금 더 엉덩이 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뒤꿈치를 든 상태 이 상태로 브릿지 네번 호흡 후앤 다운 앤 d 앤 다운 앤셋앤 다운 한번더앤넷앤 다운 좋아요 잠깐 있다가자 힐업 브릿지 상태로 올라간 상태의 브릿지에서 클램 하실 거예요 클램 10번 올라가서 준비 하나 엠쭉둘 클로즈 셋 클로즈 넷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정수리 길게,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열, and stop, 가슴부터 후, 내려오세요. 자, 똑같은 거한번더 반복할게요. 브릿지 클램, 뒤꿈치 든 상태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 and close, 둘, close,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두, 일곱, 둘, 두, 여덟, 두번 더, 아홉, 마지막, 열, and stop. 가슴부터 후, 내려오세요. 자, 그대로 이제 4자 스트레치 하실 거예요. 그대로 두 무릎, 한 무릎 잡고 두 손으로 호흡으로 후. 골반 무겁게 내려놓는 거 잊지 마시고, 숨 계속 쉬세요. 후. 계속 호흡하면서, 엉덩이 햄스트링 늘어나는 거. 반대 다리도 호흡 후. 목에도 힘 빼시고 어깨 귀 멀리 하시면서 골반 엉덩이 밑으로 무겁게 흥. 계속 호흡 흥. 좋아요. 다리 풀어서 쭉 A자로 무릎 만나고 다리는 멀리, 팔도 만세하시고 그대로 편안하게 쉬실게요. 고개도 도리도리 하시면서 릴리즈, 상체가 긴장되지 않도록 가운데 보시고 한숨 후. 잘하셨어요.